시장의 판도를 바꿀 피스넷 서비스가 2013년 1월 출시되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업무, 체계적이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과도한 메일과 팩스 관리들 어렵고 복잡한 특허 업무를 진행하는 귀하의 사무실 모습은 아닌가요? 피스넷은 특허 업무 기능은 대폭 강화되고 사무소 유지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특허 전용 서비스입니다. 피스넷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업무 환경을 즐겁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특허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의 종결자 피스넷 S 신뢰와 합리적인 가격의 온라인 도면 제작 대행 서비스 피스넷 D 특허사무소 홈페이지를 제작에서 운영까지 한 번에 피스넷 H 특허사무소 창업준비는 피스넷 A와 함께 매일 팩스로부터의 해방 피스넷 L 지금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피스넷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피스넷 S 특허 업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체계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의 사용, 사건 마감일에 대한 걱정, 행정 담당자의 잦은 이직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였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PAM이 업무를 가이드해 드립니다. PAM을 이용하여 특허 업무 지식이 부족한 신입사원도 업무 처리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S를 통해 해야 할 업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려주어 장단기 사건 기간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업무 및 비용 현황과 처리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스넷 L과 연계되어 메일 및텍스가 자동 분석 등록되므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청 통지서와 사건이 매칭되어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업무 처리의 관소화와 정확한 정보 관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및 메신저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업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담당자가 업무를 알려드립니다. 피스넷 D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도면 대행 서비스입니다. 피스넷 D 서비스를 신뢰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달해드립니다. 그동안 도면 제작 시 프리랜서 고용에 따른 품질 문제 및 관리의 어려움과 단가의 상승, 비용 처리 불투명 등으로 고객의 신뢰가 하락하진 않으셨나요? 피스넷 D는 온라인 시스템 기반의 도면 제작 대행 서비스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도면 제작이 가능하며 별도의 파일 백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도면사를 보유하여 도면 제작 신청은 물론 도면 수정이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또한 온라인 처리로 도면 제작이 저렴하며 비용 처리 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어 고객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사무소에 최적화된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하므로 쇼핑하듯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에서 유지 보수까지 관리되어 변화하는 사업내역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에 최적화된 템플릿 제공으로 단기간 내에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홈페이지 유지 관리로 변화하는 사업 내역을 바로바로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디스넷 A 서비스는 특허 상호 창업 지원 종합 서비스로 인테리어부터 사무기자재까지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무기자재, 특허관리 소프트웨어, 이메일, 전화, 인터넷, 그리고 홈페이지와 PC 등 창업에 필요한 패키지를 제시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피스넷 A에서는 가능합니다.